전라북도 정읍에서 전라남도 광주로 갈때꼭 넘어야 하는 갈제가 있다. 바로 정읍갈제이다. 정읍갈제는 노령산맥에 위치한 산줄기로 내장산과 이밤산, 방장산이 있어 예부터 높이에 비해 산세가 깊고 험하기로 유명했다. 갈대가 많다고 하여 노령으로 불리며 장성갈제로도 알려져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행정구역상 정읍시에 속해 있어 정읍 갈제라 함이 맞다. 정읍은 부친 차일력 경무관과 인연이 깊다. 부친은 정읍과 인접한 김제에서 태어나셨고 선조께서는 정읍에 잠들어 계시니 고향이나 다름없는 장소이다. 1951년 4월 초부터 5월 말까지 약 1개월 반 동안 정읍은 빨치산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행정은 비록 수복되었지만 정읍 인근 지역에는 여전히 빨치산들이 있어 여러 차례 정읍을 공격하여 치안이 불안한 상태였다. 당시 정읍은 전주와 광주의 중간 지점으로 호남 서해안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군사 요충지였다 빨치산들은 정읍을 교두보삼아 빨치산 토벌대와 치열한 전투를 벌이며 세를 확장시키고 있었다. 1951년 4월 말 정읍 갈제에서는 기적같은 일이 벌어졌다. 부친 차이력 경무관은 빨치산을 토벌하기 위해 고창, 정읍 지역의 작전을 지휘하던 중 때마침 당대 최고의 배우였던 전옥 씨가 단장으로 있는 백조 가극단이 전주 공연을 마치고 정읍 극장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부친은 정읍 극장으로 찾아가 분장실에서 백조 가극단 전옥 단장을 만났다. 연극이 정말 훌륭합니다. 혹시 우리 대원들을 위해서 위문공연을 해줄 수 없겠습니까? 위문공연이요? 좋습니다. 부방지역을 순회공연 중인 전옥단장은 치열한 접전지역이었던 정읍 상황을 잘 알지 못했기에 부친의 즉석 제안을 흔쾌히 승낙했다. 정읍 갈제의 가설 무대가 설치되고 무대는 순식간에 축제의 분위기로 들뜨기 시작했다. 우리 부대 전옥이 온대. 뭐? 눈물에안 전옥? 김승호랑 허장강도 오고 있어. 부대원들은 빨치산과의 격전지인 정읍갈제에 전옥, 김승호, 최남현, 허장강, 고복수, 황금심, 원희옥 등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극단 단원들이 탄 트럭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환호성을 질렀다. 마침내 백조 가극단 최고의 히트작인 눈나리는 밤의 막이 오르려는 순간 갑자기 열명에서 열다섯 명의 국군 군복을 입은 빨치산 포로들이 포승줄에 묶인 채 무대 맨 앞자리에 앉는 것이 아닌가 대원들은 박수를 치다 말고 당황해했다 세상에 빨치산과 함께 연극을 보다니 부치는 여기서 더 나아가 포로들의 포승줄을 풀어라 그들도 연극을 보러 온 관객이다. 예술 앞에서 아군과 적군은 없다. 연극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어디선가 총소리가 들렸다. 빨치산에 공격한다! 연극을 멈춰라! 포로로 붙잡힌 빨치산들이 연극을 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포로들을 구출하기 위해 빨치산들이 극장을 기습한 것이었다. 배우 김승호 씨는 놀라 물 담는 큰 항아리 안으로 몸을 숨겼고 다른 대원들도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무대 밑으로 숨었다. 하지만 부치는 아무렇지 않게 빨치산들의 공격을 막아낸 뒤 전옥단장부터 찾았다. 연극을 계속해 주십시오. The show m 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터라고 연극을 중간에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부친의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린 전옥단장은 온비백산 도망간 단원들을 찾았고 마지막으로 항아리 안으로 몸을 숨기는 바람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둥거리는 김승호 씨를 겨우 끄집어내 연극을 강행하게 되었다. 공연 직전 부친은 산속에서 기습을 준비하던 빨치산들을 향해서 소리치셨다. 비록 우리가 피도 눈물도 없는 전쟁터에서 총뿌리를 겨누고 있지만 오늘만은 한 사람의 관객으로 돌아가 이 무대를 함께 감상하길 바란다. 배우들은 겁에 질려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중간에 대사를 빠뜨리고 장면을 건너뛰기도 했지만 극장 안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고 빨치산들도 더 이상 공격하지 않고 산중에서 눈나리는 밤을 함께 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빨치산과 빨치산 토벌대가 함께 울고 웃었던 눈나리는 밤 세계 전쟁 역사상 이런 기적이 또 있었을까. 지금은 통일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조국 통일기념비와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의 소원비가 서 있는 정읍갈제의 시간을 1951년 4월로 되돌려 그날의 기적을 다큐멘터리에 담아보려고 한다. 지금도 살아계신 전옥 씨의 수양 딸이자 당시 10대 소녀였던 원옥 희 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구현된 정읍 갈제의 기적이 스크린에 상영되어 관객들을 찾아가게 될 그날이 손꼽아 기다려진다.